2 3 4 가기 전에 코로나 자극기트 해보려고요. 건강 렌즈 쓰다가 일반 카메라로 사용하니까 적응이 안되네.. 요 <웃음> 아직 좀덜 마른 것 같은데? 살짝 축축한데 수영복이거든요? 아무튼 수영복도 챙겨갑니다. 이거는 어제 한 거, 이거는 방금 한 거고요. 일단 어제 오늘 영상이 나왔고요. 미정 벤 퍼펙트 노시트위트먼트 크림 펜. 속티의 연청 바지 덩크 개시했습니다. 그리고 베이지 색깔 봄잠바를 입었고요. 보테가 벨트백, 에코백도 하나 챙겨가요. <목소리> <목소리> Son and daughter just don't w a n n a choose Think it's time to get away and see There's a big old world and it's calling me o n m e Seattle's cold and I don't like New Orleans There's a place I know would fit 이서까지 가는 고속다다 생각해보니까 이건은 열매를 카메라 렌즈를 장지 e c a r o e s t a r new life Already my best friend Don't you be the new one I don't like 내린 대로 가면 되잖아 <웃음> 야 맛있는 줄 아는다 저 아니 어 수도 있어 아니 어쨌든 그런 중화 보안인거 같아 찍고 있잖아 나무 응. 짬뽕 아니면 짜장면 아니야샤웡난 짜장면 방 어, 짜장면 그찐 그래? 중국 것 같다 그게 음. 엉먹을것 음. 아 진짜 나도 많네 음. 어떻게? 이름을 뭘로 머리카락이라고해랬는데 저는 야, 들리고 잖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4분 뒤에 가면 되겠다 근데 <목소리도> 식당은 치킨집인줄 알았는데 <웃음> 이 뒷모습 귀엽다 <목 sesleri> <Of course. 목> 아 호텔 뒤에 아, <목소리> 어, 여기 진짜 부산 같다 쪽저 <목소리> 3층이 제일 예쁘던데 그 날씨가 끊지 않아 네그 괜찮네 7000원짜리 어. 아메리카노 8000원짜리 <웃음> 바닐라라테 비싸 비싸 상사진을찍지같은 아, 이거 한번 해보는거 어떠냐 무릎에나 아, 아, 사는 서울여해야 어. 이것도 추억이다 나, 웃어 웃는 <웃음> 자가 일류다 야 버터 좀 먹어봐라 짱콩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 한국 환장하잖아 음, 야미. <웃음> 이뭔 일이야 이 무슨 일이야 뭔 일이야 맛있네 금장님한테 우리 서울 가서 짜장면 먹자면은 야 우리 제주가서도 BTS를 배 먹어 먹었는데 너무 뭐 크게 다르게 먹겠냐 어디든 먹어주 하냐 어떻게 보다 빵이 더 맛있어 <웃음> 아 근데 뿌였네 미세먼지먹 <웃음> 나는 데 <근데> 미세먼지 <웃음> 잘못 느끼거든 진짜 앞이 노랗지 않은 이상 그래도 산이 있다고 여기는 좀덜 노랗고 <웃음> 저기가 좀덜 노랗고 아 그거 업그레이드 이런 거다 됐고 체크인 할때데 o t r s s o o l lots of r s e t e rest of our l i e s Let's go to Carolina. We could start a new life. You're already my best friend, but don't you be my new wife. I don't like living. You don't have much to trust in. You're scared to love again. I don't w a n to miss the blessing. 야, e r e i love c a r r 잘못 왔네 조금만 일찍 왔으면 아이스링크를 탈수 있었고 조금만 늦게 왔으면 야외 수영장을 갈 수가 없는데 먼저 나가 얘 가잖아, 그물에 들어 가면 물면. 서울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오늘 만나기로 한 친구가 급하게 출장을 가게 돼서 약속이 캔슬됐어요. 제 친구는 친구 만나러 갔고 그래서 저는 호텔방에 혼자 있는데 아까 낮에 막 돌아다녔는데 길이 너무 복잡해서 계속 헤매고 그랬거든요. 피곤하기도 하고 뭐 여기 길도 모르고 좋은 곳에 좀 호캉스 하려고 온 거여가지고 약속도 캔슬됐겠다. 나온 것도 귀찮고 좀 서비스 시켜먹으려고요. 생각보다 메뉴가 다양하지 않아서 조금 실망스럽긴 한데 피자도 먹고 싶고 만만하기도 하고 해서 피자를 시켜 먹으려고 했는데 호텔인데 피자가 없어요 치킨 같은 것도 없고 그냥 먹는 거좀 고기 땡겨가지고 고기를 좀시켜먹으려고 하는데요 여기 별표 쳐진 게 시그니처 메뉴라는데 한심이 시그니처 메뉴래요 그래서 밖에 나갔어도 한 2, 3만 원 쓰고 왔을 거예요 제 마지막 테킬리스트가 호캉스였는데 룸에서 편하게 안심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진짜 너무한 게 이거 돈을 받더라고요. 오름이5천입니다 숟가락 젓가락 돈 받는 호텔을 처음 봤어요. 방음도 좀 놀라울 정도로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옆방에서 대화하는 게다 들리거든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도 다 들릴 거예요. 룸 서비스를 시켜볼게요. 다음은 <놀람> <놀람> 신스테이크하나요미디움이요혹시 레드와인이랑 겉드림 요리 말씀하시는 거죠? 제철 버섯구이요. 혹시 얼마나 걸릴까요? 음. 아,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올려줘. 아, 두개 올려주세요. 네. 안심 스테이크 굽기는 미디움으로 했고요 버섯 구이 소스는 레드와인이고요 아직 안 먹어서 맛은 모르겠지만 가격 대비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그 대비 별로라한건 취소해야겠어 오. 이건 후추고 이건 소금인가봐요 쉐딩 브러쉬를 안 들고 온 거야. 나 M자 이마나 칼모잖아, M자는. 이거 한 채로 해도 될까? 왔다. 저 비누 쓰고 나니까 얼굴이 엄청 따갑네. 아 김남영 보고 폰 클렌징 챙겨오라는데? 어. 어 내일 그거 하네. 어, 저번 주에 그래 결방했더라. 해서 어? 볼까. 하지만 처음 겪는 공포에 아직까지 가게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폭행 혐의로. Let's go to Carolina e c u start a new life. Already my best friend. don't you be my new i f e I don't like living. You don't have much to trust in. You're scared to love again. I don't want to miss a blessing, Carolina, Carolina. The weather's nice and the leaves still turn. We just settled down and the kids can learn. 어 따가워 내가 어제 다 새로운 걸 써가지고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그래. 클렌징 오일은 원래 쓰던 거고 기초 들고 온거 샘플 들고 왔거든 그 여행용 샘플도 처음 써보는 거고 저 비누도 <웃음> 아 따가워 화상이 부는 게꺼 야, 나 방금 졸음 보던 거. 애볼까봐 남산이의 처음 보는 거잖아 갑자기 저녁상에 내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 지금 어떤 선님이랑쫄하는게 맞아 나왔는데. 예쁘다 패키지가 박선토끼랑 꼬마 티를 가서 기고게 눈이 아닌 것처럼. 아, 그니까. <웃음> 빨리 하면 안 되는 게... 어 야, 어, 내... 네. 이거 봐... 아니, 내... 그거... <웃음> <웃음> <해보려고 했는데>. 근데... <웃음> 어, 이거 보고... 연락 좀... 근데... 근데... 아... 이거 여기 한 명... 그... 사람이 많아서... 근데 나는 그런 거에 사람이 아니야. <웃음> 밥 먹고, 밥 먹고, 먹어야 먹고, 밥 먹고, 밥 먹고, 밥 먹고, 밥 먹고, 밥 먹고, 먹밥 먹고, 먹먹 아, 치마가 베리 코함되인치만데제가 베리 어좀가어 s o m d a y w 아 너무 난 닦아도 닦아버라 나 같아 <웃음> 이, 이 영상에는 계단을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응. 야 바지 귀엽지 않나? 맞으려나? 이렇게 <목소리도> 이밀이엎진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바라요네 <놀람> 남포동에서 나던 냄새가 난다. 입어야 아 좋을까? 크롭티, 크롭티도 있것난 음 화이트셔츠 될것 같아. 어, 약간 아방한 어. 화이트. 그냥 블로우 없잖아. 짧은게 낫겠다. 맨투맨 어. 같은 거아니겠 아니 근데 이거는 어요해 주면 괜찮아 갈게요. 이제 이밍어 방금 건강한... 그래서 아, 이제 이 아. 작... 됐어요. 이게 음? 왜? 왜? 아, I got you drinking coffee from my coat. Cause when you look me in the eyes, my whole world stops inside. I can't see myself anywhere without you. Let's go to Carolina, cause start a new life. You're already my best friend, but don't you be my new wife. I don't 더 현대랑 서울역이랑 가까워? 그러면 서울역부터 먼저 가가지고 짐을 맡기고 가야겠네 택시 50분? 그럼 영등포역에 타면 되나? 아 기차를? 영등포역이 훨씬 가깝거든 그러면 더 현대에서 영등포는 얼마나 걸려 분. 거기서 타야겠다 일단 기차를 한번 봐야겠네 그짐 그 거기에 어. 영등포에서 부산 헉? 야 7시 기차가 막차다. 7시 거를 타도 10시에 도착하는구나. 3시간 걸리는 차구나. 영등포는 잘안 서나봐. 10시 기차랑 4시 기차랑 7시 기차가 있어. 헉? 야 청춘 기차 못 탄다. 청춘 기차 하루 전에 끊어야 되는데 니도 그럼 지금 해놔. 내일 내려오나? 바로 부산으로. 그냥 오늘 해라. 계획적인 사람들한테만 할인해주겠다는 거 아니야? 더 현대는 뭐가 있으려나? 니 어제 그래서 더 현대 브이로그 봤어? <웃음> 내가 열심히 봤어. 아, 이 저렇게 하면 되겠다. 저는 어디 가면 출불로 가서 했는데 저는 어, 현 어. 갈까? 저 어, 현대가 너무 볼게 많파 해서 네가 얘기를 했뿐네 어, 성수! 어. 성수도 많이 가잖아 성수 갈까 했는데 성수는 너무 먼거야 저 현대는 너도 저번에 가려고 하잖아 어못 갔고 맞다 그래. 너도 아르켓 좋아해? 아르켓을 알아? 뭐 그렇게 핫하대 앤나더스토리뭐이 느낌이야? 음, 다 거기를 가더라고 밥을 아싸리 더 현대에서 먹을까? 음. 근데 겟느낌이 아, 오늘 연애해 볼수 있을까? <웃음> 어 그래요. 어제 국물 너무 많이 마셨나? <웃음> 얼굴이 부었는가? <부었네요. 웃음> 어? 어 마셔야겠다. 이제 어제처럼 옆남동이든 성수든 걸어다녀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맞아. 우리 이제 꼰인가 인스타 봉지를 안는 거는 또 너무 심한 거아 그럼 기분이 안 돼. 인스타그램도 들어갔었단 말이야. 아, 다리가 너무 아프다 더현대 가서 신발부터 사자. 거기 자가 있나? 있있겠 의에서잘 자제? 잘 자는 사람 보면 로브로... 향무안럽고조화도잘 자더라 <목소리> <목소리> 목이 진짜 너무 아프대 근데 전부터 계속 목이 아프다 했었거든 또못 보잖아 어제보다 머리 나가향 이거를 실감할 것같아 접시에 밥을까 여기에 뭔가 베스트 이런건 없어 시그니처 이런파파크림 저만 하나 할까? 레몬이부터가아니귀엽 <놀림> <웃음> 아, 음... 음. 음. 네. 이거 음. 음. <웃음> 어, 인스타에서 많이 봤 거든. 우고 <목소리> 아이고 <식을 자> <목소리> <목소리> 정말 삼인삼식이다 y o u drinking coffee from my cup c u s when you love me and he has t y h e s r t I can't see myself anywhere without You Let's go to Carolina w could start a new life already my best friend But don't you be my new wife I don't lie, 난 강남 가고 싶다고 잘안요 그니까 그런걸 느끼고 싶었어 이 빌딩이 네, 압도되는 그런아 <웃음> 웃겨라 나도잘 <웃음> 어울리네 내 발이 <자리> 너무 시안 <웃음> 가. <웃음> 신고단 말.